지난주에 본바와 같이 주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섭리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시며 그로 하여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여서 이제 고넬료는 하인 둘과 종절 하나를 어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가이사리아에서 이제 해변을 따라 쭉 내려오면 요빠인데요. <웃음> 그러니까 한 50km 정도 된다고 했죠. <웃음> 베드로를 청하여 어, 이, 이 이방인이 교회에 영입되는 약속과 관련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성신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웃음> 그 이제 여러분들이 김홍전 목사님 그 사도행전 강해를 다 보셨을 텐데요. 이제 거기 보면 음 아직 고넬료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저 그리고 성신의 그 강림과 관련해 가지고. 그 표현을 하셨는데 그 그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말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 보면 뭐 바울의 고백처럼 다메색 도상에서 또 모태로부터 또 영원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만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의 경건한 기도와 구제가 상당이 됐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그가 아직 못 미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긴 해도 그가 뭐, 큰, 큰그림하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사도들과 연결되지 않은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그 좁은 시각에서 보면 그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도 맞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넬류의 지시를 받은 저들이 요보에 이르렀을 때에 주께서 이제 베드로를 섭리하셔서 그 보냄을 받은 이방인들을 받,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내용의 말씀인데 <웃음> 베드로에게 그것에 관련된 환상을 보여주고 그가 가진 여러 결핍된 것들을 고쳐주시며 그에 따른 확신을 심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대로 고넬류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전날이죠. 베드로가 게시를 받기 전날 오후 세시, 이제 <웃음> 계시를 받아 그 자초 지정을 깨닫고 그 아래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 부르도록 했는데 그 다음 날 저희가 이제 요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웃음> 거리를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이천에서 따져 보면. 한5 0 k m 정도 되면 거리가 서울은 못 가고 성남은 지나가고 하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출발했어야 했겠죠. 12시쯤에 지금 베드로가 게시를 받으면서 만나게 되니까 아마 일찍 출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고넬료가 오후 3시에 환상을 봤고 다음날 12시에 이제 만나게 되니까 고넬료가 계시를본지한 2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본문의 일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따지는 시간을 보면, 유대인들이 제 1시를 보는 거는 새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입니다. 그리고 제 3시는 그러면 9시가 되죠. 제 6시는 12시가 되고, 제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제 9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한 2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피장 시몬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집들은 건물 외벽에 층계를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80년대 그, 양옥집들을 보면, 1층 양옥집들을 보면, 바깥으로 계단이 나서 이렇게 옥상 슬라브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이제 지붕을 평평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차이를 그, 쳐 놓기도 합니다. 그 햇빛 가리는 장막을 차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하려도 저 워낙 그중동에 햇빛이 뜨겁지 않습니까? <웃음>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그 외에 뭐 이제 농사거리가 있으면 뭐 거기다 뭐 처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웃음> 베드로는 히브리식 습관을 따라서 그곳에 올라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원래 다니엘도 보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정한 시간에 그렇게 하루에 세 번씩 정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나가서 기도하는 게이 일상입니다. 그, 요번, 요, 요번에 이제 스크루 테이프 편지에 보면 그, 사단이 그 이제 신자들이 기도 정기적인 기도를 못하게 그 수작을 부리는 게 있죠. 그게 보신 기억이 난까 모르겠는데, 뭐꼭 그렇게 꼭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그냥 아무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또 고득여서 기도를 못하게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서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뭐 내가 눈만 갖고 기도하면 다 받으시지. 하는 사람들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실상은 기도를 잘안 해. 내 것이, 혼상도 그런데 내 것이 전부시다, 전부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일정하게 들여나가지 않는 사람은 이그다음에 홍금 무용론인데, 다뭐 내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다내 것인데 하고. 드려도 주님 거, 내가 가져오고 써도 주님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헌신도 드라는, 사실. 이게이 사람은 약해가지고요. 이렇게, 정해놓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경건의 연습이잖아요. 경건 육체의 연습도 유익한데 경건의 연습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웃음> 그 박윤선 목사님도 그 맨날 그, 그 신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정한 시간을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 것이 꼭 율법적으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새벽기도나 뭐 천안기도 그 모여서 산기도 하는 거 비판하면서 사실 은 기도 안 해요. 굉장히 기도 안 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일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예? 정한 우리 우리 연약함을 생각하면 내가 소원을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뭐든지저 소원을 가지고 작정을 해서 소원을 하는 거잖아요. 신자로서의 삶을.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두 가지 그 습관들을 경건의 습관들을 다 적어놓고 그걸 지키기를 힘썼다. 뭐그 외에도 뭐더 수백 수천 가지가 될수 있지만, 예?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웃음> 아무튼 베드로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음. <웃음> 구약의 습관들이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본위를 깨우친 입장에서 이런 경건한 습관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원에서 사실 저도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웃음> 자원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뭐 얼마든지 뭐.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찬성이고, 집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굳이 나와서 하라고 할 필요는 없죠. 집에서 기도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세요. 저는 새벽에 늘 깨어있습니다. <웃음> 누구나 <안> 깨어있지만 <웃음> 저는 깨어있습니다. <웃음> 주님께서는 공생회 동안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의식하는 기도, 중원보원하는 기도 등을 하지 말고 내용이 있는 골반기도를 해야 할 것,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것, 위경 속에서도 기도할 것, 핍박하는 자와 또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등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모범을 다 보이셨죠. 새벽 미명에도 나가서 기도하셨고요. 함이 맞도록도 기도하셨고요. 예? 한적한 곳에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 형식화하고 제도화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데, 그러고 자기는 안 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사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그래요. 사실 항상 기도하라고. 예? 항상 기도하러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예, 범사에 감사하고 <웃음> 기뻐하고 말, 늘 기뻐하고 언제든지 기뻐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예? <웃음> 베드로의 경우는 보면 자, 자기 주를 부인하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그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세번 부인할 때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서 떨어지 가론 유다처럼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 그거는 그왜 가론 유다는 위해서 안 기도해 주시고 왜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셨나? 그건 주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해야지. 아무튼, 저로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당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그, 사회적인 상황,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주어진 당대의 사명과 관련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당대의 사명 아니야.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일그 그 일을 위해서 늘 언제든지 아 주님이 시키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병에 만나서 고쳐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진짜 개혁교의 성도들이 더기도하네 제가 보고 일반 성도들은 정해놓고 기도하네뭐 천일기도 뭐 백일철야기도 뭐 소음생을 위한 무슨 무슨 기도 이거 비판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예. 예. 릴레이 뭐 3년 릴레이 기도 뭐뭐 뭐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사실 그 우리가 스크롤 테이프의그 편지에서 봤다는 듯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싫어하게 하는 거. 당시, 그러고, 이제 뭐, 예수님도 주, 주, 죽인 터이고 지금 뭐, 얼마나 됐어요? 뭐, 뭐 이제, 사건이, 그, 그, 그 바울의 회심이, 사울의 회심이 뭐, 이제, 주, 주, 한 32년, 뭐, 정도, 이렇게 3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지금, 굉장히 위기가 있는 때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넬료가 기도한 것은 고넬료가, 고넬료의 위치에서 기도를 잘한 것이고, 또베드로는베드로의 위치에서 기도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셔서 주님이 이제 그때 이제 네. 또 일하신 거죠. 당시 그 보통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대개 점심 식사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오전 전에 점 조반을 먹고 주된 식사는 오후 늦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반을 부실하게 먹었든지 아니면 조반을 조금 일찍 먹었든지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중에 시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사람을 시켜 그 음식을 준비시켰는데 그때 비몽사몽 간의 그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널찍한 보자이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를 메어 땅에 들이워있고 <웃음> 그 안에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였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이런 환상을 본거 말이죠. 저가 심한 시장기와 졸린 상태 그리고 지붕의 차일 등이 어우러져 그렇게 그 보인 것이고 주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에게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 신비한 현상을 믿지 않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절대 이 신비한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규칙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특별 섭리를 할수 있고 특별한 경영을 할수 있는데 이 자연주의자들은 그냥 그 규칙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그 규칙을 떠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그러니까 규칙 안에서 베드로의 이 환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가 배도 많이 고프고 헛게 보이, 보여서 이런 이런 헛소리를 들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 확실하게 볼걸 보았고, 들을 걸 들었고, 또 주님도 알아봤다, 하는 것입니다. 헛골를본것 같으면, 그게 제대로, 자, 자 본걸 보았다고 말할 수 없죠. 예? 네? 뭐, 듣긴 들었는데, 뭐, 비몽사몽 중에 뭘 들었다고 하면, 그걸 확실있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그리고 그게 주님이신지 그 아니면 무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허연 허연 할아버지인지 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이게 <웃음>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인식이 있었어요. 게다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자기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배고픈 중에 했으면, 배고픈 게 제일 앞서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분별력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냥. 먹으라고 그러면 배고픈데 빨리 파서 먹어야지, 뭐든지. 뭐든지 다 먹을 걸로 보일 텐데, 시장했으면. 성경을 보면, 이제 이교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 그 환상과 그, 비교해 볼 때,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 하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송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스크루테이프에서도 나오지만 그일일 일 자체의 경험 거기에 매이게 하잖아요 네? 분명히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목적성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한 일이 아니면, 그 자체에 매이면, 그 물질이 됐든지, 뭐, 다른 정신적인 경험이 됐든지, 신비한 경험이 됐든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40일 금식하다가 뭘 주님과 직접 소통하고,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왔어도, 그, 그, 그런 자체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게 성경의 정경적인 맥락하고 분명히 생각을 해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를 완성하신 뒤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 지금 신명기 말씀은 계시가 이제 모교 뭐 모세 오경 정도 내려오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럴 때라도, 예, 주님의 말씀, 현재적인 통치, 이미 이전에 내린 계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하도록 했지. 단순히 신비한 경험, 뭐 환상, 이런 거 보고 이적을 경험한 게, 그걸 행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고, 뭐 내가, 내가 신비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다 나와, 나한테 와서 병 고침을 받으라고 하는지 뭐, 나한테 와서 기도 받으면 뭐, 다 뭐, 못, 못 이루어질 게 없다. 내일 일도 다 알아보고, 이게 다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음. 이교적인 선지자들의 꿈이나 환상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음.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과 견주어서 확인될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소원하는 자들의 행복과 공리적인 것만 채워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계시와 연결이 된 분명한 의식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 경험 속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식이 있었고 계시와 관련된 이해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슨 내용이가 이게 성경적으로 비춰서 이해를 한 거죠. 예? 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표시했습니다. 물론 무조건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이의를 보인 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구약의 계시에 비추어 알고 있는 내용과 지금의 명령과 차이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주님께 표시한 것 표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방인 사이에서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보였던 그런 태도와 같습니다. 에스겔서 4장 7절로 14, 14절을 봅니다.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대,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 개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한흰 6분 일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대,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겔도. 이제 똑같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주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베드로가 사실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는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것이 이방인들과 연결돼서 나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 구약의그 게시 안에 있는 히브리적 그저 사도로서 이제 그 연결 연결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구약 계시 안에 이스라엘 안에 주어진 계시 고그 테두리 안에만 있었던 거죠. 그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미 이전에 있던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일 통해서도 구약을 잘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깨우침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주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한그 짐승들에 대한 구약의 규례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건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여진 중에 부정적인 내용을 가진 것들이 아마 베드로가 본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포유동물 중에 부정한 것들은 쪽발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둘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것들이고 이 쪽발되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 있잖아요 포유동물 중에서 여기 보면 그네발 가진 짐승 이게 포유동물이거든요 네? 포유류 포유류는 사실은 이게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것들을 포유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류, 어류가 있고 어류가 있고 양서류가 있고 파충류가 있고 포유류가 있어요. 약 어류는 바다에만 있는 거고 양서류는 양쪽에 다 거한다는 측면에서 양서류예요. 양쪽에 다살수 있다. 근데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사는 개구리나 뭐 이런 거. 예? 두꺼비. 예, 이런 종. 그런 거를 양서류라고 그러고 파충류는 뭡니까? 거기서 조금 더이이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진전된 존재로서 이제 이제 뱀이나 예? 뱀이나 도마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충류라고 하고. 그 위에 이제 포유류가 있어요. 근데 포유류 중에서 쪽발되고, 이제, 되새김질 하는 거. <웃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웃음> 날, 그, 날짐승들은 맹금류 혹은 썩은 고기를 먹는 모든 새들 에. 그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날그 공중에 나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그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새들이 오, 온 거죠 보인 거죠. 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레위기를 아는 입장에서 그런 걸안 먹어온 입장에서 아, 이건 우린 안 먹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땅에 기는 것, 배로 밀고 다니는 것, 네 발로 기는 것,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보인 게 네. 그런 걸 보였는데, 그래서 먹지 않겠다.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건데요.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법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법이지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신호등 무시하고 경찰관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죠. 예? 그렇게 그렇게 가야지 이 소통이 될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관 지지하는데 안 듣는 거야. <웃음> 실제, 실제적으로 지금, 조금, 지금, 지 비유가 그런데. 아무튼, 그, 나는 이거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난 가겠다. 못 가게 하는데 난 가겠다고 하고,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서 가게 하는데 난못 가겠다. 이렇게 버틴기고 있는 거예요. <웃음> 나는 파란불에, 빨간불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웃음> 그, 런 식이 된 거죠, 이제. 아무튼. 아무튼, 베드로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걸 거부한 건아니 자기가 비유가 안 맞아갔던가, 자기 평소에 식성에 안 맞았다든가, 뭐, 기호식품이 아니다. 한것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다. 베드로는 계시에 비추어서 적법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직하게 한 거죠. 사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옳은 게 아닙니다. 네? 그의 태도에서 그의 무지와 결핍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이 규례를 세워준 것과 그들이 궁극적으로 따르면서 성취해야 할 나라와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구속계시의 내용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 부정적인 것들과 같은 일들이 삽입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령 모세가 이혼중서를 써주라고 한 것과 실상은 그렇지, 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중서를 써주라고 한 것,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이제 이게, 원칙주의자들은 이게, 이게 똥어죽을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맥 속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거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오류도 없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그 하신 말씀의 뜻을 깨우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 수준과 한계를 다 드러낸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이런 것을 알았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현재적인 명령에 대해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얕은 물가에 있으면서 그게 전부 자기가 보이는 물이 전부다. 그 태양을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이 물물한번 보고 이게 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똑같아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무지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를 나무라시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뭔 뜻이 이, 이, 일이 있어서 가라고 하는 거니까. 저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통경찰을 아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거 신호등 딱 내려놓고 수신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야지. 빨간불이 됐어서 가라고 그러면 가야지. <웃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주님의 약속에 의해 그리도의 교회와 연합되어야 하는 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괜히 저기 고넬료가 신앙이 좋다고 그건 뭘 개인의 뭘 일을 위해서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다.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뭘. 해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아닙니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의 일을 생사화복을 위해서 일해지는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관련된 물론 베드로도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도 베드로는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바인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어 발전될지 베드로는 잘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지금 그와 관계된 일을 깨우치시려고 그 일의 선구자가 되어 다, 다리가 될 그, 그, 사도 베드로에게 재차 이런 환상을 보이시고 그, 그의 결핍을 알수 있도록 그리고 고치도록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환상, 환상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 신비주의자들이 그 환상복, 껍뽁하면, 저기, 입신하고 이러잖아요, 뭐. 예? 그러고 뭐 예언한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 예? 물론 이제 그런 신비한 이직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신비한 이적을 베풀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다 통상적인 법칙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도 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사주의자들에게 말이죠, 은사를 줘가지고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일은 없다. 소문 안 돼. 그런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제 거짓 이쪽에 속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만 쫓아다니게 만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뭐, 뭐 궁금하면 다 예언받으러 가고, 병들면 저기. 치유의 은사 있다고 하는 사람 무조건 찾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음. 성경에서 그렇게 해본 이적과 표적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음. 그런 배경에서 지금 그와 관계된 일을 깨우치시려고 어, 그의 일의 선구자가 되어 다리가 될 그, 음. 베드로에게 제차 환상을 보이시고 그 결핍을 알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까지 구별된 일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결 규례들이 많이 있죠. 음식물도 있고, 뭐, 이제, 품성적인 것도 있고, 그, 그, 약에 보면, 이, 저, 주님 앞에 예배, 저,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또 정결 규례들이 있고, 또 나를 지킬 때 정결 규례들이 있고, 또이 음식물, 또 생활속에서 뭐 옷이나 뭐 그런것들이 있는데 음식물 규례를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데, 내리셨는가? 네, 여기까지만 보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시간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각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과 그 특성이라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되고 성별된 존재들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정결규례를 내리셨는데 뭐다 주님이 만드신 거고 다 먹으라고 주신 건데 뭐그다 먹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구역, 구에 제한된 그런 희미한 계시 속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그외형으로 어떻게 취해야 될 거를 가르치려고 하신 건데 자기가 그걸 넘어서 신약, 내가, 나는 신약에, 구약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신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틀린 얘기죠. 안식일, 같, 안식교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제 지금 신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갇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 실제로 부정한 짐승들로 나누어 놓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불결하고 흉하고 포악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정한 짐승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도 깨끗하고 아주 유순하고 보기 좋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흉식하고 아주, 사람이 봐도 흉물스럽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정한, 저기, 것들을 보면. 근데, 흉물스럽고 막, 뱀, 흉물스럽잖아요. 또, 뭐, 그 몸에 좋다고 하는 건다 사실은 좀 약간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뱀, 뭐 뱀도 그렇, 그렇죠. 실제로 부정한 짐승들을 보면 불결하고 흉하고 포악한 것들이 많은 반면에 정한 것들은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식문화와 우상문화와 관계되어 있고 또 자기의 쾌락과 정력과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죄악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서 그와는 다른 그런 것들을 구별하여 먹도록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할수 없지만, 그 주님의 속내를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했어요. 사실, 여기는뭐 먹는 것만 나와 있지만, 뭐, 문신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얼마나, 뭐, 타투, 타투라고 그래갖고 귀엽게 하는 정도면 모르는데, 아주 등짝에 뭐 용이나 호랑이나 뭐, 이런 거다 해놓고.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이제 조폭이었다가 그 개심해 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 있는데, 사람들이 못가 가까이 <웃음> 장동원에 용을 그려놓고 이런 거 뱀을 그려놓고 막 하니까, 이사람이 개심했다고 해도 이다 저기 정상적으로 는못 봐요. 아무튼, 신약의 구약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껍질을 다 벗겨버려야지, 어떻게, 개심했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 아마. 구약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했죠. 화장도 말이지, 그냥, 정갈하게, 깔끔하게 해야지. 아주 그냥, 화려하고 아주, 그냥, 관능미가 넘치게, 이게 사람들을 홀리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식, 다실 딱, 제안한 것도, 그, 그런 걸 제안한 거잖아요. 세상에 그화려함고 세교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런 거를 그 자극할 만한, 그런 걸다 제어해. 그리고 그런 걸 뽐낼 만한 거를 제어한 거예요. 응. 그런 걸 아시고,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가 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정한 식품과 부정한 식품을 가리, 가르셔서 구별된 것들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구속사 안에서의 독특한 위치에서 주어진 율법의 원의를 추적하여 그 본의를 이루는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율법으로 나누어진 음식들을 구별해서 먹어야 마땅했습니다. 신약에 왔다는 사실 음식물 규례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신자가 맨날 정욕이나 생각해하고 그런 거나 탐하고 다니면 이게, 이게, 그우상숭배예요 사실은. 탐식이 우상숭배 탐식이. 예? 그, 그래도 정갈하게 뭐 맨날 뱀이나 먹으러 다니고 말이지, <웃음> 이런면 이거, 이게 신자가. 그게 되겠어요. 그, 그, 합당치 않은 거예요, 사실. 아무튼, 뭐, 먹을 수는 있겠지. 이제 뭐, 뭐, 병들어서 병관 하기 위해서 먹으면 먹어야 되 그런 걸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구속사 안에서 독특한 위치에서 주어진 율법의 원의를 추적해서 그 본의를 이루는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율법으로 나누어진 음식들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그거,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마음새를, 마음새를 다듬는 거 이게 마음이 세상 사람처럼 뭐 이렇게 아주 달려다니지 않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구별된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해 갔습니까? 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 율법의 본위에서 떠나 형식화 시켜 나갔어. 예, 여러분들 이제 유, 이스라엘에 이제 가보면 그래. 코셔된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라삐가 정해준 음식만 먹어야 돼요. 정통 유대교인들 이게 율법에 딱 합당하고, 그, 이게, 라삐가 인정해준 음식이 그 코셔된 음식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가면 그런 음식 먹습니다. <웃음> 거기 뭐, 이좀 뱀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없어요. 절대. 그런, 그런 음식도 옷, 거기 팔지도 않아요. 사실. <웃음> 그니까, 러 율법에 아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율법을 해석하고 주석을 붙인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미시나라고 말씀, 개마, 미시나라, 개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주후 200년 뒤에, 그, 정리된 거고요. 그전에는 전승으로 내려왔어요, 전승.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 에스라가 저기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때부터 이제 율법을 재해석해가지고 뭐그 나중에 그 미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 그것도 율법 해석한 주석서 같은 건데 성경에 그 그런 것들 참조용으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시나하고 그 게마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전, 개말하는 전통, 오래된 전통이라는 표현의 말인데, 그, 그, 미시나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것을 담아놓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묶은 게 탈무드에요. 탈무드는 주 800년대에 묶여있거든요. 그전에 탈무드가 없었던 거죠. 전승으로 있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정승이죠. 그러니까 그런 규례를 가지고 이제 손을 씻을 때는 어떻게 씻냐. 뭐, 그래고 제자들이 뭐 이삭 따먹고, 그리고 저희 손안 씻고 막한 거에 대해서 막 시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본의를 이루는 게 뭐지. 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각성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건데 이제 그거 자체만 가지고 자기네들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한거예요 외형만 가지고 항상 그 수단들은 도구예요 그걸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고 주님의 회복된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건강을 가지고 건강 하나 가지고 뭐하줘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예? 세상 좋은 직장 취하려고 하는 게 그럼 왜 그런 거 취하려고 해요. 미래가 불확실한 이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거기서 죄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드러내고 다그 일을 해야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지식을 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을 돌보고 예? 건강을 가지고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거지. 그 건강 하나 받아가지고. 수단인데. 그걸 목적 삼으면. 세상 사람 스크루테이프에서도 다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단 삼을 걸 목적 삼아서 살, 살아가게 하라. 거기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게 하라. 배부른, 배부른 대로 살, 살. 그게, 그게, 이게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겁니다. 사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음증 그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내면적인 정결과 종교적인 정결을 추구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업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종교적인, 이게 그러니까 성결법전, 생활법전, 이게 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건데 이걸 자기 업적으로 삼은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혁교회 다니는 게 무슨 업적이나 공로처럼 개혁신학하는 게 뭐, 예? 그거 알고 뭐, 예, 그런 거 조, 좋아한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 건데요. 그리도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고, 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한계 안에 있었대요. 지금 지금 고넬료가 준비되고 있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구원과 어떻게 구원 이방인이 구원받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연결돼서 이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그 일을 이제 해쳐서 나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그 그런 그런 구약에 가르쳤던 본의가 결국은 뭔가? 그, 그보다 더큰게 뭔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일이 있는 것이 무슨 환상 보고 뭐 환상 본게뭔그호깨비볼수 있어요. 얼마?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